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 할 고품격 전문 채널,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견주와 묘집사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예 물론 명확하죠 견주는 주인이고 묘집사는 머슴뭔개소리야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견주는 자기계의 똑똑함을 자랑하고 묘집사는 자기 냥의 멍청함을 자랑한다는 거죠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도 개의 경우 화려한 개인기와 미션 수행능력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는 반면에 고양이는 주로 개그, 빙구미 이런 것들이죠 일단 한번 보시죠 왜 그럴까요? 자기 애완동물 똑똑한 거 자랑하는 거야? 뭐 이유가 필요 없죠 꼭 개가 아니더라도 앵무새, 햄스터, 심지어 물고기라도 자랑할 겁니다 하지만 왜 고양이 주인은 자기 고양이가 아니 집사죠 고양이가 멍청할수록 더 자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집사라는 명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고양이의 주인이 아니죠 집사입니다 그럼 고양이는? 네 집사의 집주인이자 상사죠 자 고달픈 직장생활에서 작은 재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상사 딥담화죠 아이고 우리 주인은 완전 비 이거봐 완전 멍텅구리라고 이런 경향은 묘 집사 간의 관계 뿐만이 아니라 실제 인간 사회에 신분제가 있던 시절 하인들이 주인에 대한 인식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인은 완전 멍청이야 내가 없으면 옷도 하나 못그립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고양이가 요물단지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전통적으로 고양이는 그 민첩성과 빠른 눈치로 역물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기까지 했습니다. 영리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기만할 정도의 지능을 지닌 뭐랄까 짐승 이상의 존재였죠. 과학적 연구결과도 고양이의 지능은 개인지능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왜 고양이는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고양이가 그냥 하기 싫어서라고. 양에 대한 정통적인 인식은 부정적지만 결코 멍청한 이미지는 없었는데 인터넷 세상, 특히 유튜브 세상이 되면서 고양이 존재감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되게 엉뚱하고 빈구짓하는 이미지로요. 이전의 한국사회에서 고양이에 대한 반감은 구미호 다음이었죠 농경사회는 쥐를 잡는 고양이를 대접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한국에서는 고양이는 사악하고 살벌한 존재로 여겨져 왔고 개보다 충성심이 부족하겠다고 느끼기 때문인지 복수와 배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만 해도 고양이를 꽤 싫어하셨는데 고양이는 해코지하면 기억했다 꼭 복수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래서인지 한국은 2 0세기까지 애묘 인구는 애견 인구에 비해 완전한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다시피 인터넷 세상이 펼쳐지며 인터넷 공간은 완전히 개판, 아니 고양이판이 되었습니다. 구글과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 놀랍게도 1위는 고양이 관련 사진이나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열린 IT 컨퍼런스에서 앤드류 허버 고수는 2010년 인터넷의 고양이 이미지가 13억장 하지만 15년에는 데이터가 4배 증가해 60억장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가 250억 회이며 영상당 평균 1만 2천 조회수를 기록했다. 인터넷 트래픽의 15%가 고양이와 관련되어 있었다. 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고양이를 모델로 한 광고가 트와이스를 내세운 광고보다 조회수가 앞섰다는 건 유명한 얘기죠.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부동의 1위 애완동물은 개인데, 인터넷 사진과 영상 등 각종 데이터의 고양이가 개보다 우세하다는 점은 놀랍고도 재미있는 점이죠. 이게 2015년 자료니까 지금은 더 압도적일 겁니다. 그 영상마다 고양이들은 특유의 불쌍함, 귀염, 그리고 빈구미의 진한 토토스를 자아내죠. 고양이는 물론 지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고양이에겐 이미 지구정복의 시나드오세가 있죠. 바로 인간정복입니다. 인간만 정복하면 사실상 의 지구정복은 끝인거죠. 그 핵심을 간파하고 계획은 이제 성공을 목적로 두고 있습니다. 그 성취감에 도출된 걸까요? 양이들은하는진 마다 여유와 슬래스틱 계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개그가 넘쳐나는 건다 주인 뒷담화에 빠져버린 충성스러운 집사들이 노고이죠. 동물이 가축, 애완화되면서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건 공통현상입니다. 늑대가 개로 진화하면서 예상과는 다르게 뇌 용량과 지능은 퇴화되었습니다. 생존의 상당 부분을 인간에게 맡기기 때문이죠. 미국 플로리다 대 에두아르드 실바 로드리게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바보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생존의 상당 부분을 사람에게 맡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드리게스 박사는 집사의문 앞에 사양감을 갖다 놓는 고양이의 보온에 대한 행동 연구로 유명하죠. 아무튼 개들은 그인혈력을 사람과 교감하는 데 썼지만 고양이들은 그인혈력을 사람 따윈 전혀 안중에도 없이 특유의 호기심과 장난기로 발산하는 데 썼습니다. 개를 둘러싼 세계는 사람을 빼고는 상상을 못하지만 고양이는 나름 독립된 자아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귀찮은 건 집사에게 맡기고 마음껏 자기세계를 즐기는 거죠. 힘들고 골치 아픈 날 사람에게 맡기고 어린 기억만 떨면 돼. 이것이 세상에 고양이 사진과 영상이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고양이를 키워본 분은 아시겠지만 양이는 유난히 덕력과 덕힘 등의 오덕지수가 높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엉뚱하고 천진한 생물이 있다니 이를 세상에 알리지 않고는 못 빼기죠 인터넷 시대가 그렇게 고양이를 위해서 열린 겁니다 아까 우리나라에 고양이를 용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사실 서구권도 상당 기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양이는 늘상 마녀의 하수인이자 동료였죠 돌변하는 인간의 광기에 학살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집사들은 고양이가 만만한 존재라는 걸 알지만 비 애무원들은 대개 고양이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죠 이런 선의 선입견을 없애고 싶었던 마음도 한몫했으리라 봅니다. 아, 그리고 그 로드리게스 박사의 연구는 허보고 이후의 상당 부분은 사실 야매의네피셔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만 좋아요와 구,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